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맛을 한번 봐버렸잖아 어, 우리 코스카이님의 도끼질 맛을 한번 아래에서 위로 쳐 올리는 그 맛을 한번 보고 났더니 더 강렬한 맛이 보고 싶다 이거 아니야 자, 그때 그 영상에서 댓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형 아서랑 해서 첫 턴에 버프 7개 한번 가줘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제가 아서 성물을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군턴 시작 시에 먼적없 방어 관련 20% 감소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그루드의 버프 3개가 바로 발동하게 되겠고 거기다 아서가 1인 버프를 하나 이앞더 올려주면 버프가 7개가 된다. 아, 너무 맛있어서 지리면네 책임 멋진다. 자, 오늘 여러분 딜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일단 다이앤 근타르군요. 아이씨. 근타르 다이앤 참 부담스럽긴 해. 아무리 어, 와이 패가 조금 괜찮겠던데 한번 첫턴에 한번 잡아 봤자 지금 버프 이러면 일곱 개 되제. 이거 한번 훅 치고 한번 어, 한, 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야! 쏴! 이제, 공공색깔이더 증가해. 어, 봐, 봐, 크다! 근데, 7만 4천. 야, 아, 약해요. 자, 녹여들죠. 우라! 와! 이거 <웃음> <죽음 웃음> 봤나, 방금? 33만. <웃음> 33만이면, 뭐, 근탈을, 아니면 근탈을 할배를 넣어놔도, 먹게 돼요. 시작부터 하이라이트가 벌써 나빠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네? 자, 버프 7개. 아, 패가안 떴어요. 큰일 날뻔 했다. 어? 아서가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더 올려놓을게요. 에스카이님한테. 에스카이님한테 올립니다. 임마, 지금 시그루드한테 올리도괜찮을거든 근데, 에스카이님, 폐 네. 받을 때까지 버프가 지속되도록 올려놓고 죽어. 아서는. 어? 어, 오케이. 폐 받았고, 또, 그 다음 까지한장더 있으면 한번더 한다. 한번더 간다. 자, 아서는 퇴근합니다. 어, 버프만 주고 퇴근. 두려워. 아, 와, 와. 안 두려운데? 어? 맷집도 좋은 우리 에스카치님 맷집도 좋다 자 이제 비델리가 어? 뭐 필살기 두 개가 나왔다고요? 이거 필각할까요? 아니면 때리지 않을까? 못 죽이겠지? 필각할게요 <웃음> 에스카치님 우르르 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필살기 두개 만들게요 제가 그게 낫겠지? 쫄아서 어.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쪽 어, 쳐놓을게요 이쪽 어, 어차피 이제 브레이크 때문에 비싸게 맞도 잘안죽으니까 브레이크를 조금 해놓으면 뚜둘 뚜둘 뚜둘 뚜둘 비싸게 되지 야, 전체 피극이 있는 우리 에스쿨 툭툭 12만 6천 브레이크까지 좀 뽑아놓고 어그 다음에 야너 막을 수있겠니 이거? 막을 애가 없는데 아 일단 한명 죽이겠다 아죽쭉보세요 어, 죽죽죽죽 아, 죽겠네 야, 이 사람인 것 같고 점사가 되게 좋았고 어차피 에스카이니까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것 좋았어요 아 야, 끝났는데? 잠깐만요 어, 어 우리 버프 다 어디갔노? 끝났나? 아잉 그래도 우리 여기에는 버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게 당신의 팀. 최선 오! 어? 와, 진짜 피털이 엄청 단단하네 꽝꽝꽝꽝꽝꽝 필각 두개다했고요 와, 여기서 비델리 퇴근시켰어야 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지난번에, 어, 신부부린이랑 했잖아. 그게 실전성 그게 더 있어요. 신부부린이 착뭐가좀면 따개고, 그 다음에 우르르 채우려면, 아! 와, 졌나? 신아. 어? 버프가 없어가지고, 야, 아까 버프 좋을 때 패가 안 뜨더니, 지금 버프가 안, 안 좋으니까 진짜 패가 팍팍 뜨네. 야, 버프 좋을 때 떴으면 진짜 다 죽였잖아, 진짜 이거. 이거 왜 이제 뜨는 거야, 이거. 아이씨 진짜 말이야 이거 이버프 없어서 질이 안 나온다고 이제 내가 가볍게 처리하고 진짜 이거 파팍팍도와야라바나와 <웃음> 라반이 <저> 이제 진바가 <웃음> 만만치가 않아요 야 국맞기 전에 태워 <웃음> 나안 맞았다 나안 맞았다 어 오히려 내가 굉장히 교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뭔 소리지? 너무 빛딜 봉에 미쳐서 혹은또 옛날에 그 아스 버프에 그 영광을 못 잊어서 코스카 형님을 거기에만 국한시키면 찐득이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스를 버리쁘고, 신부 부릴 넣는 게 훨씬 더 실전성 높은 거 우리 느껴졌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버프 7개. 자, 강탈 한번 더 땡겨주고. <웃음> 21억, 뭐, 뭐고, 이거? 야, 이 순간만큼은 진짜. 방금은 시그르드 증폭도 안 썼어요. 그냥 강타까지 하고. 그냥 형이 혼자 그냥 안를한 방에 그냥 삭제시켜 본 거야. 안를한 방에. 근데 또 우리 형 패가 왜안 떠? 응? 법 없을 때는패잘 뜨고 말이야. 야, 우리 형패잘뜯어봐 어떻게 되는지. 우르르, 우르르 치는 순간 한 명씩 다 삭제야. 그렇게는 안 해주는구만. 자 근타르는 아니고요 속타르. 잡을 수 있을까? 시그르드야. 이 힘을 보여드려. 자, 한번땡기고요 아, 땡길 필요가 없었구나. 자, 어쨌든. 삼성격뽕! 슈암! 자 그다! 37만원 차? 이마한테 버프 올려줄까? <웃음> 아 삼성이었을거야 삼성 자 아스 또 퇴근합니까? 아 저기 좌석되고? 아 아스 퇴근 이제 버프빨이 좀 떨어지면서 실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어. 실전댁은 아니다 우리 신부부린이랑 쓸때 여러분 진짜 완전 와 이거 찐댁이라고 난리는데 였 봐봐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기분 딱 좋거든요 기분이 가 좋아요 <웃음> 자 요거 아, 니, 니는 잡는지 안 보자 쇄도 자, 갑니다 예. 빡 자스가 임마 이3 6만 트집 뿐이믄 뭐. t 스 i s i 델리가이자식이 아까부터 자꾸 까불고 있어요 시그루드 주인공인가? 오 시그루드야 와이 자석 봐라 상당한데? 와 형님 와 형님 갑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갑자기 막아 버프 두개 버프 두개음이단 너무 무서워 이렇게 픽각부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오로로 오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전는더 원시어 나의 과거의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요 82,000. 82,000 버프 두 개일 때는 오 끝났나?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일단 맛이 나쁘지는 않지. 어 살짝 막, 막 새콤해서 막 살까 같다가도 또 약간 좀 애매한 것 같다가도 막 그런 느낌이지? 아 어. 우리 아스 한번더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브 브리너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실전성 그게 더 있다니까 진짜. 자, 가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하, 또이 다이앤이 나왔거든요. 다이앤은 빨리 초반에 못 꺾어놓으면 이제 봉 돌리기 시작하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어, 속타르, 속타르고. 자, 야, 이것도 이성이 떠붙네요. 아, 끝인 것 같은데, 다이앤아? 다이앤아, 미안하다. 들어갈게. 땡겨주고요. <웃음> 녹여주죠. 31만. 알겠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또 패가 안 떴지? 여기서 솔직히 에스카 님 패, 와, 상대분 지금 딱 느꼈다. 오, 에스카 제거 못하면 삽된다. 이렇게 생각. 오, 점사하고요. 사람 맞고. 어, 원래 월요일 좀 사람이 많더라. 빨리 숙제해놓으려고, 등급 올려놓으려고 그러시는 거. 같고. 이봐봐, 점사하잖아. 못 죽여서. <웃음> 여기서 에스카 님패 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와, 진짜 아깝다. 패만 잘 썼어. 진짜 느껴지자. 이거, 이거, 이거 패빨, 패빨이다, 패빨. 에스카 이님 한, 한, 한 장만 더 떴어도 어떻게 좋두장더 떴으면 다 끝났다. 와! 와, 아깝다. 235,000 떴는데, 와, 아깝다.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버프가 옮겨간 걸 느꼈을 거예요. 어? 이씨. 그래도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죠? 하면서 에스카를 칠, 거,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막까지 노려보려고 할것 같아요. 자, 전체기를 잡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빠바, 우와! 이쪽 타겟 옮겼네. 어, 사람 확실하고요 자, 에스카 이님 만약에 살 수, 아. 아, 이제 패가 떴는데 살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서에 국한되면 코스카이님한테 나올 수 있는 찐덱의 아이디가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신부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신부한테 사리애를 주고 다시 한번 우리 그때 그 영광을 맛보자고 에스카이님한테는 자기 합기를 넣어줘, 그냥. 거기 치확도 들어있어서 좋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나 아서 선물을 왜 만들어준 거야, 진짜. 씨. 어. 자, 이게 왜더 실전성이 있느냐. 아서는 버프를 주는 것 밖에 못했지만. 근데 이거는 시그루드 개성 발동에 기여를 하고, 본인 스스로 애들 모가지를 따는데, 그게 딜이, 어, 와, 갑자기 신부, 아, 잠깐만. 어 우리 되게 비슷한 컨셉으로 만났어요. 그죠, 지금? 신부를 따야 돼요. 예, 네 신부를 따야 돼요. 모가지 따고요. 오르르 채 올리고요. 한번더갈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무섭잖아. 살상력이, 봐봐. 착! 30만 뜨고요, 일단. 그 다음에, 으 이것도 12만 뜨고요. 삭! 못죽겠네 어? 어? 실전성은 그래도 더 있잖아. 상대 걸려야 됐잖아. 그지 <웃음> 와 큰일 났다 야. 이거 어우 저랑 똑같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암멜 끝까지 올 거잖아 그지? 어. 어우 살았어 살았어 살았자 간다 우리가 갑니다 이제 모가씨 따고요 요쪽에다가 우르르 치구요 요쪽은 수십 부도 될것 같아요 요정도 가볼게요 예? 탁삭 35만6천 터지고 자안멜아 간다 후르르 끝나구요 17만3천 그 다음에 신보 입장 툭툭툭 <웃음> 알겠나? 14만 한 덱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제가 보니 코스카를 활용한 코스카가 고인 소리를 안 듣고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현역인데 라는 말이 나온 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댓글에서 신청했던 신청 반영 잘하지? 하나 씩하나씩 반영 다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있겠지만 이제 왜 저러냐 야너왜 그래 어 잠깐만, 이거, 주사석 봐라. 감히 형한테 지금 칼을 겨눠 이거, 내가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기분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착각다차다 합쳐서 패를 다 털고 싶어. 이렇게 할게요. 원래 신부부이 전체기 두장 쓰는 게더 좋겠지만, 이렇게 써보고 싶어요. 너무 기분 좋... 아, 아, 아, 아 타겟팅 안 했구나. 아, 아, 이 아, 절로 찔러 보냈네. 괜찮아, 괜찮아. 필각 있어, 필각 있어. 착! 착! 오, 끝나! 봤나, 이거? 야, 삼성기 하나 더 남아, 돌아. 코스칸는 이렇게 쓰면 찐득일수 있습니다.